믿지 못한다고 나는 여전히 믿지 못한다지만 결국 그대와 난 모두 누군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뿐이죠 나에게 그대. 줄게요 사랑할수록. 그보다 그대와 함께 보내며 며칠이 오없이 길게만 느껴지고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랑 잊혀줄게요 아직도 지나가 사랑.